안녕하세요 멸치대장 이정원입니다 멸치탈출연구소에 오시면 은 3개월에 평균 10kg 정도 증량이 되거든요 성공시키신 분들의 특징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가져 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멸치 탈출을 잘 하실 분들은요 잘 배우시는 분들이에요 멸치 탈출은 머리가 똑똑해 하는 게 아니고 운동을 잘 한다고 잘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는 상식을 다 내려놓고 어, 이 사람이 전문가니까 이 사람을 그냥 믿고 따르자 하나부터 열까지 시키는 대로 하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체중, 등력 이런 건 아예 생각 안 하고 평소에? 네, 평소에 생각 안 하고 여기 왔을 때만 왔을 때만 왔을 때 그냥 제 시키는 대로만 네. 제가 멸치 탈출의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경험과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자기가 적용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그냥 꿀팁 같은 거 아주 조그만 한는 것만 그냥 가져가려고 하신다 말이에요 근데 3개월에 10kg 증량이 가능하신 분들의 특징은요 제가 말한 거를 그대로 빨아들이려고 노력하세요 이건 사실 성공학과 똑같아요 성공을 하시려면요 성공한 사람들이 생각, 행동, 습관 모든 것들을 따라 하셔야 돼요 멸치탈출연구에서 말하는 그런 맥락들을 그대로 한번 해보셔라 무언가를 원한다면 자신을 변화시키셔야 됩니다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만 따라 하지 마시고요 싹다 한번 내려놓고 다 따라 해 보세요 운동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시대라서 그런 것 같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배우셔야 됩니다 운동할 때막 생각이 많잖아요 운동이 안 돼요 만약에 생각하는 대로 몸이 다 움직여진다면 올림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웃음 할거 아니에요 근데 올림픽은 그게 아니거든요 몸으로 경쟁하는 거잖아요 운동할 때만큼은 생각을 비우시고 온전하게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40대 후반인 회원분도 계시거든요 저보다 훨씬 더잘 나신 분인데 그 분조차도 여기 멸치 탈출 연구소에 와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십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까요 두 번째 지적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헬스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왜 헬스를 빨리 그만두는지 아세요? 자기가 뭔가 누군가와 비교해서 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헬스를 그만두는 거거든요 3개월에 10kg 이상 증량하실 분들은요 자기가 운동을 못 한다는 거를 그대로 인정 하세요 PT를 하다가 이제 운동 자세가 틀리면 자존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이걸 못 했구나 내가 이 꿀팁을 통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겠네 어잘 됐어 카트라이더 게임에서 부스트 아이템을 먹는 것처럼 지적을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자세를 지속하면요 PT를 배우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을 듣고 사기가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못하는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신다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자기가 잘 모르면서도 자기가 틀리는 걸 되게 두려워 한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기가 틀리는 거를 절대 두려워 하지 마시고 자기가 뭘 못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받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메타인지 능력과 관계가 됩니다 지금 내 어떤 현실을 직면함에 있어서 그거에 좌절하지 마시기 뭔가 지금 안 되는 걸 발견했을 때 어? 나는 이거를 제대로 발견했으니까 이거를 개선시키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발견하는 문제들은요 이미 지나갔던 버스예요 놓친 버스들을 내가 발견한 것뿐이라고요 지금 그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내가 좌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버스도 계속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나는 요 정도 할수 있는 사람이야 어설프게 한계짓지 않기입니다 섣불리 아난 이거 못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단정 짓지 마지 하고 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1번 중에 10kg 원판이 좀 크잖아요. 10kg 원판을 이제 딱 끼우고 벤치프레스를 이제 시작하려고 했어요. 어,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에요? 부담은 느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봐요. 근데 역시나 한두 개도 못하고 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5kg짜리 원판 조금만 하잖아요 10kg에 비해서 훨씬 작다 말이에요 5kg짜리 원판을 이렇게 끼웠어요 좀 안심하는 눈치더라고요 회원분 누워 계실 때 5kg짜리에 5kg짜리 두 개를 이렇게 살짝 겹쳤어요 막 10개를 드는 거예요 하고 나서 어, 회원님 이거 보세요 이거 사실 똑같은 40kg인데 이게 보기에 따라 다른 거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원효대사의 그 해골바가지 아시죠 그 이야기처럼 자기도 머리를 톡 치시더라고요 아. 내가 한계를 짓고 있었구나 나를 가로막는 거는 바로 나였구나 생각보다 진짜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나는 원래 말라서 이게 힘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많은 힘을 낼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 때 힘을 못 내는 거는 대부분 자기 스스로가 생각으로 가로막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이거를 꼭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자이네 번째 대부분의 분들은요 내가 말라서 멘탈이 약하고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해요 저는 회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몸이 바뀌려면 먼저 멘탈을 끌어올리셔야 된다 멘탈을 끌어올리면 그 끌어올린 멘탈에 맞는 몸이 금방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진짜 결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몸 상태에서 갑자기 김종국의 영혼이 들어왔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운동할 때 힘들다고 금방 이렇게 잘안 된다고 좌절할까요? 김종국이 그냥 몸이 튼튼해서 멘탈이 센 걸까요? 아니요 몸이 약해도 그대로 계속 더 하고 더 의욕적으로 막더할거 아니에요 김종국이면 그런 느낌 되지 않으실까요? 멘탈이 김종국이면요 몸이 빨리 달라진다고요 영화 럭키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해진이 이준의 그 처지에 있는 그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준은 뭐 그냥 조금 곱상한 외모에 있어도 그냥 연애 지망생 이주는 그냥 백수예요 백수 근데 유해진이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그 백수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갑자기 집을 싹 청소하고 자기 목표를 딱 써붙이고 자기 목표를 위해서 트레이닝하고 결국에는 연예계 해가지고 뭔가 잘 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이 바뀌고 뭔가 이 탑재되는 소프트웨어가 바뀌면 은 당연히 몸이 빨리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부족하고 딸린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멸치 탈출 분야에 대해서는 그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요 최상의 마인드를 세팅하자는 거예요 전 최상의 마인드가 바로 김종국 같은 분의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뇌 속에 탑질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하시다가 가끔 이제 토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헬창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토했다는 를것 자체만으로 기뻐해요 내가 이 정도로 운동했다니 와 이건 진짜 훈장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인드가 아닌 분들은 토했다고 하면은 이제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뭐 손이 까져도 마찬가지예요. 헬창 마인드를 가지시는 분요, 손이 까짐이잖아요, 구둔살 피가 나도 와이 약간 기뻐한다고요. 웃는다고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이게 전율에 돋는다고요 그게 아닌 분들은 아 이것도 가지고 이거 운동 이거 안 맞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세팅을 최상급의 마인드 원하는 결과에 맞는 지금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먼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시면 은 하드웨어는 비록 느리지라도 금방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탑재하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단 일지를 통해서 꾸준한 식단 관리를 하시는 거 그냥 막 의욕적으로 막 멸치탈출 빨리 할 거야 라고 해서 막 하루에 막 3,500칼로리씩 막 드세요 그게 단 하루고 나머지는 막 이게 먹다가 지쳐가지고 막 2,000칼로리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그건 다이어트인 거예요 살이 찌시려면 은 꾸준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몸무게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몸무게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당장 뭔가 몸무게 막 조금 올라가고 조금 내려간다고 너무 일일이리 하지 마시고 임계치를넘으면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팍 단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끈덕지게 호시우행 호랑이의 눈으로 소처럼 우직하게 꾸준하게 가자 이걸로 멸치탈줄 3개월에 10kg 증량 그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호랑이의 눈으로 가자